어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자 오빠 주려고 발렌타인 초콜렛 샀어. 받아. 어.. 어.. 어 초콜렛? 어.. 이게.. 어.. 이거 선물이야? 어 그래 잘 먹을게 그래 어, 근데 나 당뇨 있는데 어.. 아니 괜찮아 뭐 인슐린 맞고 먹지 뭐 근데 오빠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갖고 어.. 먼저 가볼게 어.. 또 보자 그래 어 그래 연락할게 빨리 가가 가, 가. 빨리 가가가 가, 가. 어, 오빠, 오늘 발렌타인 데이인 거 알아? 오빠 맨날 같은 시계만 차는 거 같아서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시계 하나 샀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오, 아 어, 대박. 어, 이, 어 이게 발렌타인 선물이야? 어 역시 대박. 어 진짜 예쁘다어 역시 우리 순이밖에 없어. 어 그래. 그래 어, 오빠 오늘 시간 많은데 어떻게? 우리 좀뭐 우리 어디 좀 쉬러 갈까? 아, 아, 아니 아니 아니면은 밥부터 먹고 쉬러 갈까? 아니저 내가 괜찮은데 예약한데 했는데 저 모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안 미안 아니 아니 아는 아니 아니 아니 가자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니 왔습니다 썸타는 아녀들뭐 연인들 심지어 부부까지도 항상 고민이죠 뭐 고민 니하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서 기뻐하실 아이가아닌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실거라 니각합니다니도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 또 초콜릿 선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썸타는 연인들을 위한 최고의 발렌타인 선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선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뭐 백화점에서 포장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있는거 비싸게는 몇만원씩 하죠 제가 볼때는 명품 초콜렛 크게 차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비싼게 맛있겠죠 예 하지만 먹고나면 그렇게 그냥 끝이 납니다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콜렛은 그냥 편의점에서 몇천원짜리 하는 허쉬초콜렛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허쉬초콜렛 충분히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콜릿과 함께 오늘 추천드리는 이 영상의 시계를 선물하십시오 그럼 효과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발렌타인데이가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뭐 몇백만원까지 하는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좀 과하고 받는 사람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첫번째 조건은 가격인데요 10만원 미만에서 비싸도 10만원 초반 정도를 형성하는 그런 시계로 선정했고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뭐 유명 워치메이커나 뭐 시계 전문 브랜드를 고른다는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패션시계가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인데 제가 웬만하면 패션시계를 추천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렴한 가격대의 패션시계 뭐딱 봐도 대다수의 분들이 어? 디자인이 이쁜데? 할수 있는 그런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제가 직접 구입했고요 바로 덴마크 시계브랜드 스카겐 입니다 참고로 도그워치랑 스카겐 이랑 뭐 아무 관련 없습니다 뭐 저의 존재도 모르겠죠 예 간단히 회사 설명을 드리면 스카겐은 덴마크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고요 발틱해와 북해 뭐 이렇게 두가지의 해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카겐 시계 의 로고를 보면 마치 두 해류가 만나는 지점처럼 보인다는게 특징입니다 저는 이유가 어떤 거든 간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배경으로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카겐 시계를 거의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패션 시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스카겐 시계는 호불호를 떠나서 자신들의 시계 디자인 뭐 나름대로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 보여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카겐 시계를 딱 떠올렸을 때 문득 그려지는 얇고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독일식의 브랜드인 노모스나 융한스와 같이 뭐 대단히 실용적이고 심플한 독일식의 특유의 뭐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이라고도 하죠. 뭐그 정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디자인 학교의 헤리티지를 대승하는 뭐 대단한 철학이 있고 뭐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카게는 적어도 패션시계라고 해서 싸구려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중국 OEM 생산을 하는 시계이긴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패션시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시계는 스카겐 시그네처 가죽줄 시계입니다 홈페이지 정가는 9 5불이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시면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아마 10만원 안쪽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시계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탄 색상의 가죽줄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포장부터 실용적이죠 예, 두꺼운 재활용지 같은 뭐 종이로 된 박스를 사용했고요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예, 이렇게 시계가 등장하는데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첫인상은 제가 딱 사진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심플하고 뭐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사이즈부터 일단 합격이죠 40mm 라서 거의 모든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분들의 손목 굵기에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크기인 거 좋습니다 두께는 8mm로 얇은 편입니다 두께가 얇아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컷츠고요 뭐, 탄 색상의 가죽줄에 러그 폭은 20mm 입니다 이지클릭 타입의 가죽줄이라 줄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올려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네, 다이얼을 보면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회색 다이얼이구요 바 타입의 인덱스 그리고 테두리의 도트 타입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스카겐 레터링과 깨알 같은 숫자들이 5분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우선 날짜창이 없다는 게 뭔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고수한 느낌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서로 다른 색상의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데 컬러 조합이 적당히 포인트도 있고 뭐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케이스 백은 납작하면서 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심플합니다. 예. 막상 보니 그렇게 저가시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죽줄은 별도의 방수처리가 되어있지는 않아 보이고 얇지만 어, 그렇게 얇지도 않네요. 예. 두껍지도 않는 시계 두께와 적당히 어울리는 적당한 두께입니다. 가죽줄 버클에는 불필요한 스카겐 이름이나 로고가 없는게 차라리 잘한 것 같습니다. 유리는 스크래치 방지 미네랄 크리스털에 아주 살짝 돔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마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했으면 최소 5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기자기한 시계바늘에 나름 야광도류도 발라져 있습니다 물론 뭐 기대할만한 성능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마감품질은 가격대비 좋습니다 예, 딱히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10만원 전후시계로 이만한 디자인 철학이 있는 시계를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도 이미 다른 시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시계들과 크게 별로 겹치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본인의 시계 컬렉션에 한개 정도는 이런 심플한 시계를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라는 적당한 이벤트 날에 이 시계를 선물로 받는다면 초콜렛 보다는 만족도가 10배 이상 높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예, 제발 초콜렛뭐 살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카겐 시계 딱 선물하고 기분 좋게 연인과 실어 가십시오 예,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